아이고아 겨울 내내 잘 컸는데 아. 보았어요? 우와. 이 정도 비교가 되는 거지 그게, 그게 지금 s m p 사용하신 거라고요? 예, 예. 아, 눈에 이게 눈에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보시면 크기 아,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네 네 내공 네. 굵기 차이라든지 어, 이게 지금 입수 입수도 차이라든지 입수도 차이가 나죠 이게 예. 잘 먹고 못 먹고 차이가 <웃음>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지 지금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럼 일곱 개? 이건 여덟 개에서 아홉 개그 어... 여덟 개 다른 건다 똑같은 상황인데 비료 하나만 바꿨다? 비료 하나만, 하나만 바꾼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기에 같은 홍산마늘을 심었는데 SM팜이 네. 농민이 농민을 위해 개발한 비료라고 돼 있는데 네. 그 농민이 누굽니까? 슈퍼농부 <웃음> 요거 구매하려면 1 0농구 전화번호 혹시 아세요? 전화번호는 핸드폰에 있죠 아 요쪽에 있는데 아, 그래? <웃음> 네, 자1 0농동구가 지금 여기 충남 홍성에 떴는데 네. 여기 여기 셨어요 회장님이 작년에도 한번 뵀었는데 제가 홍산만을 또 이렇게 한번 구경하려고 왔었는데 네. 어, 올해는 또 홍산마늘 재배하시면서 SM팜을 한번 사용하셔서 시험포를 한번 하신다 하셔서 아. 차이가 어 기존 사용하던 원효성 비료랑 SM팜 사용했는 거랑 차이가 작년 가을에 통화할 때도 차이가 벌써 많이 난다. 음. 겨울에 부직포를 벗겼는데 더 많이 난다. 와서 구경 한번 와라. 아. <웃음> 그래서 한번 왔습니다. 아니, 홍산마늘 회장님 그 지금 회원이 예쁘시죠? 지금 160 농가입니다. 홍산마늘 밭에? 네. 어떻게 시범포를 하신 겁니까? 그전에는 그냥 완효성 비료를 썼었어요. 네. 일반적인 완효성 비료를 썼었고, 아. 작년에 슈퍼농부를 통해서 SM팜을 써서 어, 3분의 1은 SM팜을 저쪽 끝에는 하고요. 네. 어, 이쪽 이, 일반, 기존 쓰던 완효성 비료를 아. 써 사용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분의 1은 SM, SM팜. 음. 3분의 2는 기존의 완효성 비료. 어, 네. 자,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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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비교가 되는 거죠. 그게. 그게 지금 SM팜 사용하신 거라고. 예, 예. 잘 올라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그 다른 기 하고 기존에... 네. 여기 딱 보니까 그렇지? 차이가 얘들은 어. 고등학생, 얘들은 중학생. 네. 그렇지. 눈에 이게 눈에 보입니다. 얘네 전체적으로 네. 보시면. 어, 아, 크기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네. 네. 내공굵기 네. 차이라든지 어, 이게 지금 입수 입수도 차이라든지 차... 입수도 차이가 나죠, 이게. 네. 잘 먹고 못 먹고 차이가 <웃음>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지 지금 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어, 일곱 개? 이건 여덟 개에서 아홉 개 어... 여덟 개 다른 건다 똑같은, 똑같은 상황인데 비료 하나만 바꿨다? 비료 하나만, 하나만 바꾼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기에 같은 홍산마늘을 심었는데 지금 5개월 만에 지금 홍산마늘을 전부 다 이렇게 주화를 심습니다 아... 주화를 심어서 가장 큰거 큰 거나 가장 작은 거는 빼고 중간 사이즈로 2번 3번 씨알로 거의 이제 어 엄지 손, 손톱 도토리만 한걸 심거든요 거의 일주일 같이 심습니다. 그러니까, 종국 크기가 똑같은건데 똑같은 네, 비교 하나만 바꿨다. 네. 그런데 그 차이가 난다. 네. 처음에 심었을 때도 초기 생육부터 어, 크게 차이가 났어요. 어. 어, 생장 속도도 처음에 발아가 되고 나서도 그 입수가 겨울 나기 전에도 한입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차이가... 계속 안 좁혀지는 거죠, 지금. 슈퍼농물을 통해서 SM팜을, 어, 보고서 이 비료 선정을 하는 게 농사에도 굉장히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수확량을 늘피는 거는 결국 비료의 영향이 가장 또 커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해봐야지만 우리 홍삼마늘 심는, 우리 홍성마늘, 홍성마늘 연구에 회원들 뿐만 아니라 홍삼마늘 심는 모든 분들이 이 생육에 따라서 틀리면 그 이상 수확량이 늘면 훨씬 더 농가수득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포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게 발생하는 가 기존 그완효성 비료들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인산질 자체가 구용성 인산이라서 초기 생육을 하기 위해서 수용성 인산을 s m 파암 사용을 그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인산을 먹으면서 뿌리 활착이라든지 뿌리 성장을 훨씬 더 많이 할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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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토. 거기서 조금 더. 부식산이나 뭐 조금 들어 있고, 네, 그렇죠. 붕소 0.2, 네. 그 정도 다섯 가지 정도의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완성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아, 네. s p 는 그거 말고더 네. 다른 게 들어가 있다? 네, 12대 원소 12가지 원소가 이제 식물이 필요한 그 12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면 보통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비료를 뿌리지 않거든. 일반적으로 뭐 60평에 한포 정도 뿌리거든요. 네. 근데 100평에 다섯 보면 뭐 다섯 배네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웠었죠 처음에. 그 면적도 많으니까. 그런데 수확량이 지금 한입 차이 난다면 나중엔더클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kg만 더 빼도 1kg만 더 나온다고 해도 그 비료 값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슈프롱부 하는 대로 비료를 지금 그 SM팜을 쓸 생각입니다. 아무 밭이나 아무 논이나 이렇게 무조건 뭐 100평에 4개, 5개를 넣는 게 아니라 일반 뭐 논짜리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100평에 세포만 넣으셔도 그 수분 유지가 잘 되고 비료가 유실이 잘안 되는 밭들은 세포만 사용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경사지라든지 마사 땅, 물이 배수가 워낙 잘 되는 밭들은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비분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일반 복합 비료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큰 비가 몇번 오면 다흘러내려가고 없어집니다. 네. 근데 파 보시면 안에 알갱이 안에 코팅 되는 비료들이 아직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 나와 있는 어, 게 있죠, 넣고 네. 있는 네. 게. 넣고 있더라고 지금. 그 지금까지 계속 유지, 수분 유지를 시켜주시면 양분을 계속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계속 꾸준한 성장을 할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홍산마늘은 특히 추비에 주시, 조심을 해야 돼요. 추비를 뭐, 복합 비료나 요소를 너무 많이 주면, 홍산마늘은 벌마늘 생길 요인도 적고, 이제 뻥마늘 같은 스폰지마늘 생길 요인이 적은데, 워낙 잘 먹기 때문에 3월 말, 중순에서 말까지 추비를 끝나야 돼요. 그러면 먹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3월달 성장속도가 끌어 가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비를 너무 많이 주면 입은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수확량 크게 늘지 않고 입만 키우면, 오히려, 어, 나중에 수확계에서는 알이 작죠. 슈퍼추비를 주어야, 주어야 되는 건아요 지금 이제 부식부 벗기고 어 부식부 벗긴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비가 오는 날 슈퍼추비를 한번 주시면 어 저렇게 입금 말라 있는 어 칼슘이랑 가리 결핍 현상도 줄어들고 그 질산태 질소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바로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을 빨리 할수 있죠. 아 개월 동안 이렇게 힘들었던 그 마늘들이 네. 양분을 어 일반 우리가 요소라든지 N, K를 사용하게 되면 오늘 뿌리고 비가 왔다 해도 날씨가 아직까지 지금 아침 기온이 뭐 2도 3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맞는데. 네. 네. 네. 근데 슈퍼추비처럼 이렇게 질산태질서로 되어 있는 그 비료를 사용했을 때는 들어가서 3, 4일 지나고 나면은 딱 색깔 변화 차이가 납니다. 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네. SM팜이 네. 농민이 농민을 위해 개발한 비료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농민이 누굽니까? 슈, 슈퍼농구. <웃음> 요거 구매하려면 슈퍼농구 전화번호 혹시 아세요? 전화번호 핸드폰에 있죠. 아, 요쪽에 있는데.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네, 여기 010449에 여기 449. 네. 여기로 전화하시면 은 슈퍼농구 전화를 받고 또 바로 또그 주문을 해, 해주시고 네. 아니면 한국농산TV 밴드에 가입하시면 거기다 이제 내가 얼마 필요하다 올리시면 되거든요. 회원가입을 해서. 네. 어떻게 한국농산tv 밴드에 가입하셨나요? 가입해야죠 <웃음> 하실 거죠? 예할 <웃음> 네, 겁니다 거기 가입을 해주셔야 네. 좀더 자세한 이야기 네. 그리고 홍삼 마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올려주셔서 네. 전국에 있는 홍삼 마늘 키우시는 분들한테 정보도 좀 올려주시고 네.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해보고자 하니까 음. 한국농산tv 밴드에 꼭 가입해 주셔서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스스로 이렇게 해서 좋은. 네. 어떤 창고가 됐으면 하는 게저희 바람입니다. 네, 진짜 농민을 위해서 네네. 만든 비료 같아요. 농민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농민의 애로사항이나 이 작물에 필요한 거를 네. 정확히 알고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진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네. 써본 거로서 쓰고 말하고. 안 쓰는 사람은 뭐 없을 것 어, 같아요. 예. 아. 이래서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사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